랭크 없음 아니 랭크에 있으면 삭제하겠는데 랭크에 없으니까 어아나 ptsd올뻔했네 또 이거 ptsd올뻔했네 1대M <웃음> 2대M <웃음> 2대M 어어 1 M, 2 M, 2, 1, 2 3 4 4 사, 4 사, 4, 4, 4 3이 내 파괴해 주겠다 쐈았을때 둘개 토그웨그를 하고 아 토그웨그를 진화시키 어이구 오대마기가와 이거는 다정리 아니에요? 네 다정리되죠 이거는 정리도 정리뿐만 아니라 어디 아니... 토그웨그도 깔리고 네 난리 났습니다. 와 오, 마귀! 이거 진짜 오른쪽 불안이 아니라면 어 근데 제피르스! 그런데 제피르스! 나왔습니다. 제피르스 나오면은 캐각이 <놀람> 나올 수밖에 없죠. 와 이거 와. 혹시나 했거든요? 야 슬시오! 와, 정말 이게 다 왔었는데! 마지막 제피르스! 6 데미지! 진짜 거대막이 나와서 이번 턴에 양권이 필강 못냈으면은 부적 이기는 그림이었거든요? 게임 터지잖아요! 네. 야 진짜로. 등반 부사 진짜 옛날에 저가 틀려요. 모악을! 모가엉? 어어? 8대 16 오? 오오? 오오? 오오? 밖에 없어요. 아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. 두번한 번. 이그 번? 아, 그냥 뭐야. 아, 블레이드 피스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. 그거 그거 있잖아. 제발 그게 마지막 장이어야 돼. 저 방어도 10 채우는 조건 그거. 어, 용이 없어. 근데 용이 없어서 방어도 못 채웠어. 아! 아 씨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저 아, 저 아! 아 몰라. 지용 살았어, 내열. 거울상이면 어떻게? 거울상이면 어떻게? 못냅니다. 거울상이면 어떻게? 거울상이면 어떻게? 아니 거울상이면 어떡해요? 두개 걸렸는데요 비밀이. 주문의 곡 사면 어떡해요? 한 그래. 컷 그렇지. 야! 은격같은거 쏴줘! 죽여! 죽여! 나그란데 젤주 이거 내놓고 다음 턴에 불작 쏴야죠 야캐런이 정답이었다고 이 개가 특게임이와 인생 망했어요 죽음을 예상해서 리노우가 죽음을 써줄걸 예상을 해서 케른이 정답이었다고요? 아아아직 몰라 비밀이 얼버랑 증발이라서 내가 죽진 않거든요 아니 죽음 각을못 본다고 솔직히 제가 저는 제가 이긴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약간의 그.. 액션을 취해 주므로써 방송적으로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저는 이게 죽음으로 죽었어도 계련을 내면 이길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었어요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? 랄까아 뭐야! 야 죽냐? 버리지않았구나! 손패가 꼬일때의 운영법을 알려주세요 손패가 꼬일때의 운영법이라는건 없어요 지면됩니다 항복을 누르는 컨트롤 알려드릴까요? ESC 여기 ESC 여기 여기 이.. 이 선상 이.. 이 얼굴